가로세로연구소의 커뮤니티에 우편투표함 열차 뒤집혔다. 사전투표함 열차 뒤집혔다라는 제목의 그래한 네티즌이 전세계의 공유와 자유를 위해 트럼프를 세우셨다면 대한민국의 공유와 자유를 위해 도구로 세우실 인물이 강영석 변호사님임을 확신하며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라고 미국 대통령 트럼프와 대한민국 가로세로연구소 강영석 변호사를 응원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님 사기 탄핵 사태 이후 미디어와 단절했던 제가 강영석 변호사님으로 인해 유튜브에 입문했고 바로 새로 연구소의 첫 방송부터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단 미국의 좌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닌 중공을 앞세운 글로벌리스트 딥스테이트 세력들과 싸우는 전사입니다. 전 세계 영적 전쟁을 위해 하나님께서 도구로 세우신 인물임을 믿습니다. 아직 믿음이 없으신 분이시면 다소 거부감을 가지실지 모르겠지만 세계정세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대로 흘러가고 있음에 신앙인인 저 또한 소름이 돋을 만큼 두렵고 떨립니다. 하나님께서 전세계의 공의와 자유를 위해 트럼프를 세우셨다면 대한민국의 공의와 자유를 위해 도구로 세우실 인물이 강 변호사님임을 확신하며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전세계의 공의와 자유를 위해 트럼프를 세우셨다면 대한민국의 공의와 자유를 위해 도구로 세우실 인물이 강영석 변호사님임을 확신합니다. 좋은 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가로세로 연구소 강영석 변호사님과 김세의 대표님과 김용호 연희부장님과가세연 스태프분들과 가세연 구독자님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